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. 수면 건강 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꿀잠 TV입니다. 꿀미남 정풍 소장입니다. 네. 오늘 소장님께서 음. 기가 막힌 기가 막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기가 막히면 안되는데 아, 그렇지. 우리는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기가 뚫려야 되는 거죠? 기가 거지? 열려야죠. 열려야 음. 돼요. 음. 네. 오늘은 방청객도 계시니까 소장님, 많은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. 네, 네. 오늘 함께 할 내용은요. 음. 어, 코골이 무호흡증의 원인들에 관해서 네. 그첫 번째 시간으로 어, 할 얘기인데요.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. 코골이 무호흡의 원인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. 그게 뭐가 있을까요? 딱 7가지는 아니고요.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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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. 뭐, 혀는 좀 이따 나오고요. 아, 아니, 그니까. 그래서 속으로, 아, 혀를? 왜? 그랬는데,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, 어, 제가 이렇게 하악이, 네, 앞으로 이렇게 빠져있고, 어, 목이 이렇게 길고, 그러기 때문에, 그, 코를 골지는 않아도 또 다른 이유로 무흡이 호올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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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만한 빨대 하나 여기다 꽂아 놓고 우리가 숨을 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<웃음> 그 빨대가 좁은 사람이 있고 굵은 사람이 있고 네. <웃음> 빨대 하니까 좀 <웃음> 근데 그 빨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쫙 통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아, 아, 예. 여기 여기 지금 기도잖아요 여기서부터 폐까지 가는 길은 단단해요 네. 그저 뒤쪽에 있는 건 식도예요 아 그렇죠 기도가, 있고, 예, 기도가 어. 있고 그 뒤에 식도가 식도는 있고 식도는